And now it also once again reminds me of all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of all those who have enabled KAIST. Yes, so it was exactly 50 years ago, in 1971, that KAIST was founded with the mission of scientific development of Korea. At the center of this historic project was one man who led the birth of KAIST. It is none other than Dr. Jung g u n m o Yes, that's right. So now, ladies and gentlemen, here is Dr. Jong-Gun-Mo, the witness to the history of KAIST.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applause.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Jong-Gun-Mo. Half a century ago, Korea began a historic experiment. A country many predicted will not recover even 100 years after the Korean War. This country became a true, developed country within 30 years. And this is where it all began. KAIST. This is where the miracle began. began so why don't we go back in time, time by half, half a century 그 now this 생각해보겠습니다. is also the report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KAIST and let us all take a look 존헤너 미시건 주립대학 총장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정근모 박사는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시절 작성한 논문을 들고 워싱턴으로 찾아갔다. 마침 미국의 대외원조 패러다임을 식량, 의복 등 물자 지원에서 교육, 기술 중심 원조로 전환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던 헤너처장은 정 박사의 논문을 읽고 USAID 사업계획서로 고쳐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정금모 박사는 한국의 응용과학 및 공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안건이라는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정 박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너처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로운 2공개 특수대학원 설립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후 경제기획원 및 박이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금호 박사의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70년 여름, USAID는 한국과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포드 부총장 프레데릭 터만 박사. 그가 이끈 조사단은 약 5개월의 조사 과정을 거쳐 그해 12월, 일명 터만보고서를 제출한다. 카이스트 설립의 청사진을 담은 터만보고서는 여러 과학자의 공동 성과물이었다. 이들 모두 USAID에서 엄선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최고 인사들이었다. 터만보고서가 제시한 카이스트의 사명은 이공계 교육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대학원 교육을 통해 두뇌 유출을 막고 산업화의 절실히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터만 보고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이 연구와 학업에 점념할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국가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 개발을 전제로 했다. 고급 인재 양성과 전략적 연구로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Looking ahead, Korea a d v a 2000 be a great institute of technology with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will have become When the country was short of even food to eat, it's t i l l boldly invested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historic experiment, that was KAIST. And thus, the dream of scientists was so achieved. Now, let us hear from KAIST's first president, who is also an alumni, President Shin Song-chul, on the past 50 years of achievements and also our dreams and vision for the future.